들어 가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궁합을 공부해야 되는 궁합. 자, 궁합을 공부하기 이전에 궁합이 우리는 궁합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뭐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성 사이에 뭐 궁합만 따지는데 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요 근래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잡다단하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 응?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뭐뭘 어? 뭐, 뭐, 뭘까요 이것이 북한. 북한의 핵 포기 협상이다. 그죠? 자,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 협상이 진척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주 대장이 누굴까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지?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 김정은? 우리가 뭐고 주석이가? 김정은 주성하고 위원장하고 국가 대 우리는 어떻게 궁합. 국가 대 궁합. 개인적인 궁합. 남자 대 남자로서의 궁합.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푸는 것인지 그 가정을 놓고 이성일 때는 어떻게, 부부일 때는 어떻게, 직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궁합하게 되게 되면 꼭뭐 궁합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궁합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지금 핵폭위 협상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협상에 들어가겠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궁합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합을 일단 오늘 라이브부터 시작해갖고좀알아라고 우리가 지금 배워나갔던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풀게 되고 저녁 8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북한하고 핵 협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물꼬 물고 그러니까 물꼬를 텄다고 생각 하고, 우리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선족,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이 지금은 우리가 영어로 코리아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조그마한 이 밑에 있는 거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환족이라는 것이다. 그죠? 자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한족인데 이 한족의 우리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정립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새롭게 인디안들이 부르고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전 세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지향해 나갈 것이고, 우리 선조가 어떻고, 우리 민족이 어떻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한민족들끼리 치고받고 사움을 하고, 형님 동생이 막 치고받고 사우하고 이거는 남보다 더 모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 그죠? 자,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이것을 우리는 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녁 8시에. 저녁 8시부터 우리가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어저께 네 잠깐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지금 넉나한 상태다. 진짜 혼이 빠진 상태라고 그랬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런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갖고 내려왔다이 말이야. 그제 누가?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꼴사납게 그지요 자 어떤 제가 있든 어떻게든 국가 대 국가의 그 특사로서 내려왔다 하면 대접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국회의원들 처음부터 집에 보내봐야 되는 거야 앞으로 지금, 하, 지금 저런 사람들 찍어주는 하, 능다간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생각을 해보자 조금 전에는 어떻게 도지사가 뭐 성추행했다 해서 갖고 또 낭만을 하고, 지금은 그것이 자기 이제 불똥이 튀겨 갖고 어,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자 통일대로 우리가 북한 특사가 김영철이 했나요? 자, 김영철이 뭐 모르겠다. 이 상상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뭐 천안 안 사태가 깨지다 말았던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로 왔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 텅을 때려가갖고들어놓고갖고 갖고 김밥이나 묵고, 있지?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앉아서, 이짓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냐? 이게? 그, 이제 다음에 이 찍어주면 되겠나, 이런 사람? 길가가갖고, 좀, 내눈만시열열러면안 되겠지? 사장님. 열 이러면 되겠나? 되겠지? 나도 안 된다, 이거 나도 이런 사람, 다음에 국회 보내가 되겠나, 이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말이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지금 너무 넉나갔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지금 너무 그거 하니까 저것 다 뒤가꾸리 가지고 지금 난리지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찍어주는 사람들은 또 뭐야? 몰랐다고? 그렇게 좀더 혼나간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만 다음에 이런 사람 전부 다 골라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뭐 적폐청사? 이거 아니다 이거는 적폐를 떠나서 정말로 해야 될 대한민국이 앞으로 오늘 8시부터는 왜 해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조선족들이 이 한민족들이 얼마나 이 한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단한 어? 이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8시부터 공개를 할거예요 다, 그런 그렇고. 지금부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거 뭐 핵폭이 협상이 되려면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뭐 궁합이 좀 맞아야 뭐잘될거 아이가. 그죠? 예. 궁합이 안 맞으면, 그러면 궁합이 뭐냐고 풀면, 와, 궁합하게 되면 남자, 여자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궁합을 풀게 되면 뭐가 풀리겠노? 뭐 점점, 봐봐. 지금부터 한석달 전에, 우리나라 역학하는 사람들하고 뭐 하게 되면 점부다 전쟁 난다고 12월달에 전쟁 나고 1월달에 전쟁 난다고, 1월 난다고 10월달에 지금 또싹다 들어갔잖아 었 대통령들 봐봐 전부 다 교도소 갈 대통령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고 그런 거잖아 그지? 내이름말 네. 해도 되겠지? 점부 교도소 다 갔으니까 줄줄이 또 가고 있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천부경은 한민족이 내려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내려준 이 천복인 것 같고 또 사기치는 사람도 억수로 많다. 우리는 절대 사기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협상이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거는 뭐 갖고 우리가 협상하고. 그냥 점치 볼까? 지금도 봐봐. 에이, 저거, 핵포기가 아니고, 지금, 뭐, 종북이 어떻고, 에이, 협상해보지도 않하고 그제?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다 하더라도, 저거 갖고, 어 오는 놈 총살 시켜야 된다, 자꾸 이런 말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이 나라가, 이 돌아가는 나라가, 그제? 그거는 정말로 국회의자기도 없다. 우리나라 저거 싹 답하고, 국회를 없애보는 게더 낫다, 아 저거 있으면 많아. 세금만 축내고 잉? 완전히 독일대로 가고, 김밥이나 까먹고, 쓰레기나 갖다 푹, 언제 나도 그게 들러운넘가 있고. 내가 너무 심했나? <웃음> 그건 누군지 알지? 대표직이 그 4명 네 있다잉? K라는 사람이 둘이. 아니다, 확실히 짓고 가야 된다, 그거는. H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J라는 사람 또 있다잉? 자,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는 그래,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자이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런 궁합이 있어야 대화가 잘 통하겠지. 뭔가 그지? 이 궁합이라는 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궁합이 좋은 사람은 일이 잘될 것이고, 궁합이 나쁜 사람은 자꾸 틀릴 거야. 그죠? 집에도 마찬가지다. 결혼한 부부들도 궁합이 좋으면 어떻게? 찰떡 궁합이 될 것이고, 궁합이 나쁘면 어떻게? 부딪히게 돼. 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런 거략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분단되고 난 뒤에 6.25 전쟁 나고 난 뒤에 분단되고 난 뒤에 최고의 지금 협상 단계 아니겠나 그죠 예. 한국의 미래를 누구 말 따나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협상은 협 포기한다 그랬는 그죠 잘 돼야만이 포기하는 것이지. 잘못되면 포기 안할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잘 되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야. 자, 우리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해갖고 이렇게 전쟁하게 되면 누가 좋겠노? 누가, 뭐가 바라겠노? 그치? 그래서 이것이 잘 돼갖고 우리 한민족이 다시 이렇게 탁 뭉쳐서 미래를 갈수 있는 이런 길이 트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수가 25번이다 음? 김정은 위원장은 운명포로가 14번이다 자 그러면 우리 가이 사람들이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궁합을 풀락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갖고 풀어야 되겠나? 수리법칙에 따라서 아이. 아 이거. 수리법칙이라 하면 3, 4, 5, 6, 7, 8, 9 그렇지? 3, 4, 5, 6, 7, 8, 9로 푸는 거예요 자, 운명과 운세를 풀어도 3, 4, 5, 6, 7, 8, 9 진로를 풀어도 3, 4, 5, 6, 7, 8, 9 성격을 풀어도 3, 4, 5, 6, 7, 8, 9 뭐, 모든 것을 풀어도 3, 4, 5, 6, 7, 8, 9로 수리법칙에 따라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계산하는 거예요. 수리법칙으로. 자, 이 궁합을 풀 때는 우리가 운명수 계산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계산은. 이거는 7, 이거는 1, 이거는 4, 그지? 1, 그 다음에 1. 어? 오. 여기는? 1. 그치? 4, 6, 24. 네. 응. 자, 여기는 우리는 5, 6, 7, 2, 2, 4, 2.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유형궁합이라고 한다. 유형궁합 속에는 인간의 생각을 좌우하는 사고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고 자 이거는 운세궁합을 푸는 거예요. 그럼 궁합이 여기에 전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궁합이 3, 4, 5, 6, 7, 8, 9다 했다는 거다요 그러면 우리는 저번에 어떻게, 수리법칙에는 3, 4, 5, 6, 7, 8, 9가 다 적용이 되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답이라고 했다. 그죠? 자, 네. 그래서 이것은 뭘까? 8은? 뭘까요? 이것이 우리가 원래 욕성궁합이라고 그래요. 욕성궁합.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스포트 하는 거.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저 브랜미션에 가게 되면 욕을, 팔욕을 푸는 거예요. 이것이 욕승궁합인데 그동안에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거 풀어줄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욕승궁합이라고 한다. 이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브랜미션을 완벽하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배워간 사람은 이것을 내가 풀어주질 안하고 갔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격궁합이에요. 이것이 성격궁합. 이것이 우리는 인연궁합이에요. 인연궁합. 이것은 우리는 전생궁합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감성궁합이에요이 속에는 운세궁합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빗쟁이궁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남자와 남자 사이, 집단과 집단,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는 빚쟁이 궁합은 풀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있지만은 이것은 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궁합의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우리는 체질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궁합, 이런 것들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운세궁합이 있고 빚쟁이 궁합이 있고 이것은 우리 다해야 되니까. 이승을 풀 때는 빛쟁이 궁합을 꼭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욕성궁합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욕성궁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성격궁합인데 성격궁합은 다소 좀 복잡해서 그동안에 이것은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는 배우도록 합시다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유형궁합 그 다음에 이브레미션이 풀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유형 궁합이랬다 사고 유형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응? 바란스 응? 생각하고 있는 바란스 그렇게 이것이 사고 유형 궁합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인연 궁합이다 인연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은 전생과 관련되어 있는 궁합이다 전생과 관련되어 있는 궁합 자 이것이 우리는 감성궁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 궁합을 풀지만은 이 내용은 조금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자 운세궁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운의 흐름에 조화를 잘 이룬다 하는 것이 우리는 운세궁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루는 우리는 운세궁합 자 운세궁합에는 자 여기서 운세궁합이라 해보자고요 운세궁합에는 하나는 부부 사이 이승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궁합이고 두 번째 궁합은 우리는 친구나 직장, 조직 등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궁합이다 그럼 이 목적이 분명히 좀 다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운세궁합에서는 우리는 운세주기가 합일 경우에 우리는 부부 이성궁합이 좋다 이렇게 답을 하는게 자, 그러면 친구와 직장, 조직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시간에 우리는 궁합이 좋거나 운세궁합, 이런 사람들이 운세궁합이 좋다는 것은 지금 그것을 풀어나가는, 풀어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곡선이에요 둘다 상승 곡선을 하고 있을 때 궁합이 좋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나이, 일시적인 시기 동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리막 칠 때는 안 좋아요. 궁합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상방이, 상방이 오르막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상승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럼 직장에 나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내 운세가 좋을 때이 사람이 좋을 때그 사람이 찰떡 궁합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를 들게 되면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아 싫다 하면 친구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럼 뭐 영화 보러 가자 하면 고이래 하는 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라는 시요 어떻게? 무조건 일절리인데 오케이만 자꾸 하게 되면 이 집안은 아주 망하는 거지. 그러면 항상 한 사람의 운이 한 사람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너무 우리 두개 합치져갖고 이만큼 급상승 되게 되게 되면 어때? 오버페이스 하게 되겠지. 그쵸? 그렇죠? 너무 낭떠듯이 이렇게 가버리면 어때? 이 망조가 다르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하우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안경궁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세궁합 속에서 우리는 빗쟁이궁합이 돼있다. 자 인연법에 보게되게 되면 인연법에 보게되게 되면 크게 내구간으로 네 있다. 그치? 자 우, 구조에서는 행운과 업장의 시기가 있고 그지? 인연의 시기가 있고 세번째, 고비의 시기가 있고, 네번째는 기의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 시기 때 우리는 최초로 만난 거, 처음으로 만난 거. 그러면, 퍼스트, 인플레이션, 그제? 첫인상. 첫인상이 좋아야 만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첫인상, 이빗쟁이 궁합은 처음 만나는 그때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언제 어디서 만났다 언제 만났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부부가 됐을 때는 누가 빚쟁이고 누가 갚아야 될 것인지 당장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운세궁합과 빚쟁이궁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욕성궁합이라고 했다 이 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우리가 욕망이라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런 욕성궁합에서 는 욕성궁합은 욕성궁합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길과 할 일을 돕는 할 일을 돕는 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것은, 어, 상방이 됐으면 참 좋은데, 상방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있다. 누가 누구를 돕느냐 하는 거다. 그러면 돕는 사람은 굉장히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둘다 따로 국박이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누구 하나가 누구가 돼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공부만 잘해서 공부만 잘해서 어사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나는 타고난 운명적으로는 이 가는 길이 어사의 길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부인을 누가 만나야 되겠나? 부부를 이 여자를 어떻게 나는 어사의 길을 안 가지마는 타고난 운명이 어사의 길을 가게 되면 참 좋은 부인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좋은 욕성궁합이네.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궁합이 우리는 욕성궁합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둘이 같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죠? 그럼 한 사람이 해보자. 자, 나는 어떻게?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발휘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되게 되면 나의 배필은 누구가까 타고난 운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배필을 만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그런 배필을 만나는 궁합도 좋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연법을 적용을 받아서 내 가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이 정말로 좋은 배필이야 그럼 예를 들어가자.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을 전공을 했다. 그런데 나 음악 재질은 그 뭐고 내 타고난 재질은 아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음악을 잘하는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나는 이 음악에 가서내 가길을 순탄하게 갈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는 욕성 궁합이라는 거다. 먼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배필을 만나야 되니까 그럼 답이 딱 놓아 있잖아. 이런 계통의 사람,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것이 우리는 욕성 궁합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격 궁합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격을 하, 성격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을 누구만 카드 내놓고 네 성격이 어떻고 색정이 해갖고 이거 갖고 어떻고 이런 논리는 우리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성격도 겉으로 표출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행동성향이다 행동성향. 행동성향에는 이 행동을 표출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논리가 있어요 이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나중에 브레인미션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브레인미션 명상법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이 행동성향은 인간의 심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리 이 심리는 어디서 놓았다 했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뭘까? 아주 브레미션 명상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씁니다.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내가 심리를 작용을 해갖고 이것이 행동성향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는 행동입니다.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에는 우리는 크게 내면 심리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면 심리 성격 내면 심리에 의해서 나타내는 표출되는 행동 성향을 우리는 내면 심리 성격 그 다음에 습성 심리 성격 습성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어떤 조직 어떤 가정 어떤 데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 행동이 나의 타고난 이 행동 성향과는 달리 그 습성에 의해서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습성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심리. 우리가 심리학에서 주로 말하는 행동심리.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낸 행동으로 뭔가 결정하게 되면, 그거는 심리, 심리 테스트는 그는 엉터리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행동을 나타낸 것은 내가 이것은 일시적인 환경 변화에요 자극과 이런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 행동성향이에요 행동심리에요 그러면 일단 환경변에서 나타내는 우리가 행동성향이 있는가 하면 나는 습성에서 나타내는 행동성향이 있고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으면 내가 타고난 내면적인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표출하는 이런 성격들이 있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 갖고 풀게 되는 게좀 복잡하지만 은 한복에 요거와 요거는 우리가 이 명상법 하면서 궁합을 좀더 상세하게 할게요 만약에 이걸 플락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거는 일반 상담할 때는 요것만 상담하면 돼 일반 상담에서 는 요것만 상담해야 되고 우리가 이 특성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상담할 때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격 궁합이다 그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유형궁합이 있다 유형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궁합과 두번째는 사고궁합이래 사고유형 사고유형궁합과 행동유형 행동유형궁합과 사고유형궁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행동유형은 일반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는 이런 응? 행동성향이에요 그런데 사고유형은 인간의 이 사고 두뇌 속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이 사고유형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거의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심리학에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운세적으로 우리는 풀어나가는 것이다. 운세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구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것은 인연궁합 인연궁합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인연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연법적으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뒷받침을 할 것인가를 푸는 것이 인연법, 인연법에 의한 궁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생궁합. 이 전생궁합이 되면 인간의 이 영혼의 궁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의 사고, 그래서 영혼의 궁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이 전생궁합이 해갖고 옛날에 죽은 사람이 어떻다. 뭐 이런,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감성궁합. 감성궁합은 우리는 어떻게, 해? 말 그대로 우리는 감정이 섞여져 있는 궁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궁합이다. 일시적인 거. 오케이? 일시적인 거.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니까 관찰을 해보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떤 부부는 손을 잡고 가는 부부 어떤 부부는 나란히 걸어서 가는 부부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앞에 가서 걸어가는 부부 어떤 사람은 부인이 앞에 걸어가는 부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어데 모임에 가게 되면 항상 떼 놓고 가라는 부부 어떤 곳에 가게 되면 항상, 어때 나갔다 가면 달리고 가려고 하는 부부.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감성적인 거. 감성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궁합.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궁합이 좋다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합이라는 것은 궁합이 좋다 해서 궁합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혼을 안할 것인가 이거는 아니다는 거에요 궁합이 좋다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혼한 거 궁합이 나쁜 사람이 이혼한 것이 차이집니다 자 예를 들면 궁합이 안 좋은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 상태에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 때문에 만나고 문제 때문에 만나고 뭔가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막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궁합이 좋다 나쁘다 그런데 궁합 상담하면 정말로 어보게되면 웃기는 방법이야 절대 궁합을 상담할 때는 어떤 국가 하면 어떻다, 어떤 국가 하면 어떻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것을 풀어줘야지. 궁합이 좋다? 무슨?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당면에 이것이 협상이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모든 결정은 우리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면 둘이의 궁합을 한번 풀어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가는 방향이 좀 있겠지? 무조건 가갖고, 뭐, 통일들에 들은놓고 하는 이국회의원 빼고, 이? 이런 거는 전부 다, 다음에는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된다, 아마. 솔직히 말해서. 그래갖고, 무슨 국회의원 하겠노, 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자고요. 제일 먼저, 이 사람, 어느 것부터 풀어볼까? 운세관부터 퍼지 여기서는 어떻게, 빗쟁이 궁합 없으니까, 요 운세궁합을 한번 풀어보자. 운세궁합은 우리는 주기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그제? 그러면 7번과 5번이다. 자, 7번과 5번 곡선이다. 야, 이것은 어떻게, 부부가 되면 정말로 좋겠다, 그제? 부부가 되면 정말로 합이다, 합. 화합. 그제? 이것이 안경궁합이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부부가 아니잖아. 나라 대 나라고. 그제?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나이로 우리는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운세궁합에는 우리는 아까 저기 뭐랬어요? 부부 사이에, 이승과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거와 친구와 조직과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 대통령이 지금 66세가 저번에 65세라 66세 63 66 69 72자여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27 30 33 36이다 그치?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36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1로 갈 것이고 자, 여기는 66세니까 여기서부터 일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야, 그러면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이동선을 지나서 기회의 시기에 왔고 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행군의 시기에 와 있다. 그렇지? 그러면 뭔가 뭔가 올라갔는데 아까도 좋다고 했다. 그렇지? 좋은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것이 아주 뛰어난 궁합이라고 그랬는데 그지 만난 시점이에요 이것이 부부가 만나게 되고 이런 시기에 부부가 만났다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검실부부라고 이야기한다 검실부부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운의 시기에 만나고 행운의 시기에 만났을 때 검실부부 행운의 시기와 기회의 시기 때 만났을 때 검실부부 기회의 시기 때 만났을 때와 기회의 시기 때 만났을 때를 우리는 금실 부부라고 한다 했다 그렇게 둘이 지금 오르게 만나면 아주 좋은 시기에 만나게 되는 그렇지 좋은 시기에 만났다는 것은 뭔가 물고가 좀잘 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 뭐 나쁘게 만나면 뭔가 좀 부족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의 운세궁합은 아주 좋고 그지. 아주 좋은 때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보는 거다잉. 여기서 욕성궁합을 푸니까. 자, 운세궁합에는 이렇게 되고, 이제 욕성궁합을 한 포자. 욕성이라는 내가 가는 길이다. 그지 자, 여기는 욕성은 우리는 뭐예요? 부모복. 그지 복으로는 부모복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애들이 이것을 타고났을 때 무엇이 되라고 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면 참 좋겠다 했어요? 그렇지! 아이, 이때, 이때는 우리 외교관이 했잖아 이때 갈 때는 우리 한의사도 있지만은 외교관을, 외교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애를 훌륭한 외교관으로 응? 만들어봐라 이렇게 되는거지 이렇게 외교관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되는거에요 아니 아니 그리, 아. 아니, 그랬나, 또. 나중에. 또, 하필이면 이때처럼. 나중에 해요. 그럼 음, 어떻게 그랬대요저 끊기보면 네. 안되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욕성공합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때욕성공합에서 풀어나갈 때이 사람들은 외교관이라고 그랬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재능이 이쪽 부분에 좀 있다는 소리잖아 그쵸? 국내보다는 이렇게 가라는 것은 뒷받침이 되겠지 여기는 뭘까? 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딱 맞잖아 여기는 돈이 필요하고 여기는 어떻게? 외교가 필요한데야 지금의 우리가 바라는 바라는 것은 이거다, 이 말이야. 그죠? 여기는 돈이잖아. 그치? 우리, 우리 재산보기를 했대. 그지 돈이 필요한 상태고, 이기는 외교가 필요한 상태야. 그러니까 어찌게 되면 이 궁합이 아주 잘어울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린 다음 거한번 보자. 다음에 성격궁합. 성격궁합 딱 보게 되게 되면, 여는 좀, 이게 어떻게 격렬하겠지 고집과 아집이 이때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팍팍 하는 성격이 있다고 랬다 그지 기마에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통 때는 아닌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개팍성이 있다 그러면 이 행동 성향에서는 이 협상할 때는 어떻게 둘다 어떻게 모든 것을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차분히 해나갈 필요성이 둘다이 팍팍하니까. 그치? 둘다이 팍팍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격궁합이에요. 성격은 다음에 또 하겠지만. 자, 여기서는 유형궁합이다. 유형이다. 그럼 인간 유형이다. 행동, 성향기다. 생각, 유행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문 대통령은 어떻게? 단순 판단이기 했다. 단순 생각이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자, 나라에서 핵폭이, 핵폭이 해갖고 뭔가 뜻을 이루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신중 고민이기다 하, 여기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다 들으면 되겠나? 이렇게 고민을. 할 타입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것이 협상이 또, 이거, 이 부분에서는 협상이 다될 소지가 있어요. 왜? 둘다 하다 보게 되면 뭐 대충 해갖고 벙 해보면 안 되잖아. 완벽하게 해갖고 완벽하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한쪽이 잘 어울리는 합이라는 거다. 그죠? 부부 사이는 이것이 합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의 궁합일 때는 이것이 합이다. 그러니까 유형 쪽으로는, 사호 쪽으로는 아주 좋은 타입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연궁합이라는 것이다. 합이. 응? 그것도 합이 안나죠 아, 어, 이것도 우리는 인연궁합적으로는 좋은 게다. 그지 그런데 여기서 다소 문제가 있는 거는, 자, 하나는 천이요. 합은 합인데, 아 어, 그런데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 갖고 여기 매개차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어, 어, 중간에 이게 뭐 매개차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매개차가 없는 거라 따어 놓는다는 거지? 자 누구 말 떠나 남을 해친다든가충돌이라는거 이런 것은 없지만 은 이것을 극복하는데 우리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의 인연궁합으로 나쁘다 소리 나네요 이것은 가장 어떻게 좋 아주 좋지는 않하지만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중간들이 아, 그래서 이 중간들인다는 것은 우리는 뭐각 나라도 있을 것이고 외교도 있을 것이고 뒤에 참모도 있을 것이고 이 중간 매체를 잘 해야 되겠지 그치? 중간에서 설정을 잘하고 만나야 되겠지 무조막 둘이서 만나면 별로 재미없다 그치? 따로 국밥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것이 참모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되겠다 음. 자그 다음에 우리는 전생의 궁합이다 전생궁합을 우리는 풀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궁합은 이렇다고 그랬다 그치? 이렇다 보는데 이두 개가 하게 되면 게되 여기잖아 이것이 뭐예요이 음. 결국은 돈이다 누구 하나가 빚질이라는 거다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니야. 누가 갚을지는 몰라. 이? 자, 자우지가 이것은 돈이라는 거다, 돈. 그러면 전 세계에 이것이 빛이 많이 이렇게 만나든 이런 궁합 사이라는 거다. 그러면 누구 한 개가 이거 좀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자, 그러면 한쪽에는 어? 물건으로 갚고, 한쪽에는 돈으로 갚아야 돼. 그지 그러면 무조건 한쪽에 갚을 수는 없다 나라가 나라니까 그지 나라와 나니까 한쪽에는 돈으로 갖고 한쪽에는 뭘로 갚아 뭔가 바꿔야돼 그러면 이거 갖고 하는 데는 뭔가 이게 주고 받고 있는 것이 생겨 줘야 되는 거야 그제 생겨야 되겠지 또 그렇게 또 돼야 되고 누구말때는 뭐저 개수공단도 하고 저 원산공단도 하고 어? 그래갖고, 같이 자, 사는 게또 중요한 거다, 그제? 아유, 아웅다웅 해갖고, 똑같은 민족이 아웅다웅 해갖고, 싸하면뭐할 거야, 잉? 그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거야, 잉? 그럴 그래, 필요도 없다, 막,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 그다음 언제가, 뭐, 되면 안 돼서, 뭐, 그거, 하, 아, 나 그거 좀, 뭐, 우리나라, 이참 좀, 문제다, 이렇게 협상을 잘 해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면 좋은 거잖아. 그죠 생각을 해봐. 우리가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여름이 있는데, 아, 다른 사람은 다잘 먹고 저거는 배고프는데, 형제들이 집만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좋은 거가. 그 그러니까 형제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럼 잘 먹는, 잘 사는, 못 먹는 사람인데 좀, 어, 줘야지. 뭐, 살도 줄고, 뭐, 뭐든 살지. 자, 이거는 아주 괜찮은 타입이야. 그치? 다른 가고 다른 가고 사응해갖고는 굉장히 뛰어난 거야. 아니? 그쵸? 그치, 근데, 뭐, 또 갚으면 되는 거지. 맞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감성궁합, 감성궁합. 감성궁합 한번, 한번 보자. <웃음> 자, 감성궁합이다. 자, 감성궁합은 우리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것이요. 저,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이다. 그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게 생해주는 거다. 그지? 그러면 문 대통령인 들는 어떻게? 아주 어떻게 되게 되면 파트너가 아주 괜찮은 뭔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괜찮은 파트너가 되는 거야 입장이 그죠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북한의 핵포기 협상에 들어갈 때 이런 궁합 사이에 있을 때는 이런 궁합이 진행될 때는 지금 보기보다는 기미가 어떻게? 좀더 진척이 잘될 가능성이 다분히 소지가 많겠지, 그지? 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내포에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함부로 뭔가 뭘할 것이고, 그지? 여도뭐할 것인가? 협상은 뭐 전부 다 양보하는 거잖아. 그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익이 돼야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몰아 쉬우게 되면 이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이런 궁합 정도라 하게 되면 이런 협상도 우리가 잘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나놓고 접근을 하는 거야. 아, 초부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뭐 붙어나 마나, 그지? 안될건뭐막겠노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정도의 궁합이라면 서로 뭐 고집은 있겠지, 그지? 서로 고집은 많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북한 경제를 이것을 비교하고 국제사회에 그거를 해더라도 아주 어떻게 물어 익었다는 거다. 이게 분위기가. 궁합은 이거 상황 간의 이 환경이잖아요. 그죠 서로 이 그룹과 이 그룹이 궁합이 어울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어떻게 호환적으로 일으켜진다면 이것은 진척이 아주 잘될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어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한번 몰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핵포기 협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상세하게 우리가 풀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지? 상세하게풀수 있는, 이 두려워 이 핵포기 협상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이것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만들면 우리가 환족 우리가 한족이라고 하게 되면 인간의 우리는 태초로부터 우리는 천부경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육의 비밀이 풀리면서 이수리사조도 만들어지고 천부경 육경도 만들어지고 했다며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이거는 대한민국에 와있고,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있다잉.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형님이, 한족의 아마 형님이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형님이다. 그것이 우리는 아메리카 인디안이라는 거다. 오늘 저녁에 아메리카 인디안. 이 부분을 가지고 인디안들이 우리가 전해드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스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한족의 범위가 어떻다? 우리가 옛날에 대조선, 이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것으로 풀린 우리는 어떻게? 이 명상, 기도, 이런 시스템들이다. 이것으로, 이거는 정신문화가 되겠죠 정신문화. 이세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풀어서, 이것을 풀어서, 지금 지도상에, 지도상에, 앞으로 이 이름을 우리는 바꾸자.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이제 바꾸어야 되겠다. 자, 우리는 한 풀어보자. 우리가 니꺼, 네 내꺼, 뭐,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로 가자. 이게 뭘까요? United Korea. 그치? Korea. 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가 옛날에 대조선이 코리아에 있어요. 코리아. 꼬레. 꼬레는 말이에요. 꼬레. 그런데, 우리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이 한족의 그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막 분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느 나라와 이렇게 한 동일민족인지를 온 저녁에 전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당안에 보게 되면 뭐 역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갖고 안 되고, 앞으로는 이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서 혼이 빠져갖고, 니끼 맞니, 내끼만이 틀린 것 같고, 맞다, 우기고, 막 이래 보면, 뭐,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아니고, 능나간 코리아가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저녁 8 시에는 이 유나이티드 코리아, 코리아 이제 케이 쓰지 말고 그래갖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우리 통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에비 뿌고, 우리 좀 한민족인데, 연합, 한민족의 연합체다. 그제, 한민족 연합으로서 공동 발전하고, 공동 상생하고, 이 지구가 억만년 이렇게 살아 있을 것도 아니고 그죠? 지구 변화가 엄마나 많네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간의 생명이 언제까지 살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보장도 못하는 마국에 우리가 앞으로 잘될수 있도록 이 주변 국가들하고 어떻게 해야 잘될 것인가 우리가 이 민족의 이 특성을 알아야 민족의 특성과 이 정신문화를 알아야 함께 갈수 아니겠나 그죠 자 그래서 궁합의 기초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이 부분에는 유나이티드 코리아는 저녁 8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